이금이 아나운서, 과거 신하균과 함께 다정한 투샷 공개 이금이 아나운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화제가 되면서 과거 그가 신하균과 함께 찍은 사진 또한 주목받았다. 과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금이 신하균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금이 아나운서는 신하균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다정한 둘의 모습에 시선이 집중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훈훈하네요. 보기 좋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금희 아나운서는 1989년 KBS 16기 공채 아나운서로 데뷔했다. 그는 1966년 12월 12일 생으로 올해 53세이다.